야야야야 야, 야, 좀뭐 가져와 아나말파벤 했어 아니 우리 뭐 할건데 아니 우리 뭐 할건데 우리 시간이 없다니까 싸일? 사이 벤인데? 싸이... 럭스? 오케이 럭스로 가자 야, 야, 야 러, 럭스로 럭스 어어야 럭스 픽해 오케이 야, 오케이 오케이 스어 뭐냐 너왜 뽀삐 투표했냐? 아니 럭스가 안보여서 설마 걸리겠어? 야야야 너그말 하면 뒤져! 네 그래서 제 의견만 반영돼서 뽀삐가 네. 죄송합니다 상대는 a k 입니다 a a Italian Paru, 벽 o 벽벽벽 k u i m e n s r 아 e r k u m Perkum, e 이 p 너무 느려요. 야, 에에에 맞서 싸우지 마. 도망쳐. 아하. 니게 뭔데요? 맞서 싸우지 마. 도망가. 니게 뭔데요? <웃음> 니게 뭔데요? 우리가 해냈어 올라 씨한방대게 짝이 없구나 한방게 <웃음> <되게> 짝이 없구나 라 <웃음> <금방 되게> <웃음> <웃음> 나, 나, 나, 나, 나. 딴 애들 말고 나 해줘. 나 해줘, 나. 딴 애들 말고. 뭐야, 이거 왜 승리 안 떠?